다시 가자. <웃음> 아니 샌드위왜 거기서 나타나. 아. 어. 어 상자다. 아, 센텀이 왜... <웃음> 왜... 거기서 나타나죠? 왜... 네? 센즈이 아, 내가... 내가 그... 세팅으로 그냥 이렇게 조져버렸다고? 아, 이거는 진짜.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어 어! 완트다! 이게 현실일 리 없어! 개떡 같은 거 맞는 거 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웃음> 어 빡쳐 어 빡쳐 다 뒤졌다 이제 진짜 찐텐 갑니다 찐텐 아.. 빡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처음 보네. 여기는 요걸로 이걸로, 이걸로. 아불불 불! 어 용암 뭐야? <웃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일사에 용암을 이렇게 쌓은 데가 어디 있어? 어어너어어 어! 룰룰룰 룰! 피이뭐 좋던 곳이 다했지? 아나 어, 이거 써먹고 싶은데 이거 써먹을 써 방법이 없네 그리고. 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웃음> 불타고 있다니 아직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한줌에 재가루가 돼버렸는데 벌써 아, 내내내 내, 내 번개 파워 어디가 있냐고. <웃음> 아, 아, 아, 나 돌아가시겠네 진짜. 오, 완두다. 어, 또 기름이야 이거. 마음이 불타고 계시? 맞습니다. 마음이 불타고 계는 것 같아. 어. 어 님들아! 어 님들아 이거 왜이래? 아까 모았던거 다어디갔어 이거? 어, 이거 버그났나봐! 이거 올리 액세스라 버그 일어났나보네 이거 야 이거 4번 아까 그거 야 이거 아까 번개 나갔는데 이거 이상한 거 나가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아. 아. 아 비구름이다. 아, 아 비구름. 려 피신. 그래 정신 차리고 그래 완두도 초반에 이거 많이 나오네요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다시 갈수 있어. 야, 텔레포타슘이 돼 있냐, 이거. 완드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어? 아니, 이거 다, 이거 들어가면 텔레포트 되잖아. 헤 헤이. 거지 같은 완드밖에 안 나와. 어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아 텔레포트. <웃음> 어 26%의 확률로 텔레포트가 돼버렸어. 어 여기 어디야? 아 눈뽕. 아씨. <웃음> 여 여기 어디요? 아 안심하세요. 아까 왔던 곳이. 어유 나이스. 아까 왔던 곳 같은데가 아닌데? 아, 독. 도... 아, 내 블랙홀 어디 갔어? 아. <웃음> 아, 아, 아, 변신 모루핀이다. 야, 이거 변신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매. 매. 매. Meh, m e 허 meh, 아불불 m e 아 meh, meh, 아, 이거 야 그래도 한대도 안맞았다 지금 <웃음> 뭔가 실력이 쌓아진건가? <웃음> 그렇게 봐야되나? 아니 이거 단발 볼트로 저거 안 되네. 옛 영광을 못 잊어.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녹화도 해버렸는데, 나 그거 올리다가 녹화영상 다시 올리다가 그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막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막 녹화영상 올리다가 막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아야야야 아야. 아유 이 자식아 에이 대자식아 대 자식아 아, 아, 아, 아이,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이 자식아 <웃음> 어... 아니 여기 어디야? 나이스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보세요. 돈돈돈 돈, 돈. 어, 아까 여기네. 아까 거기 맞죠 아.. 왼쪽으로 좀 좌측 상단으로 좀 이동이 됐었구만. 야, 아까 내가 다뿌 뿌운 곳이고. 어. 추가 체력이다! 야 1탄에서 150칸 먹는다고? 체력을? 지금 뿌셔야됩니다 아.. 느낌이.. 느낌이 또 괜찮아 버리는데 이거? 왠지 이번판엔 좀 뭔가 또.. 돼버릴 것만 같은데? 어! 피다 피! 힘들어 피 먹는데 피가 안 차요 <웃음> 피 먹는데 피가 안 차지? 왜지? 신성한산 아니야 이거 왼쪽 편까지 다 파밍을 해버려야겠어 아직 체력이 55씩이나 남았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야 뭐야? 황금 맑군요 이거 피멍는데왜피 안차? 이상해 이거 여러분 이거 게임 사지 마십시오 아직 얼리 액세스라 그런지 이거 아직 게임이 불안정하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무너진 광산이다 그래서 파밍을 또 된다 임시 이 말이야. 아 근데 이제 폭탄이 없네 제가. 오유 막 터지고 난리났다. 어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아 비켜! 아나저로 보내줘. 아. 음... 잠깐만, 이거, 데미지가, 데미지 95네, 아이고, 이런. 아니요. 요... 요... 코딱지만 한 것도, 이거, 이거, 어, 못 없었어요, 어떡해, 이거. 아,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여기도 다 파밍하고 가야되는데요 이기갈 수가 없네 아 여기다 막... 막... 막혀버렸잖아 이거 아, 이거 쏟다가 죽을텐데? <웃음> 이걸 또 목숨을 걸어?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를 이거를 위까지 옮긴다면? 이 금속을? 이화성 드럼통을 위까지 옮긴다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자식아, 올라가란 말이야. 에이, 에이, 아이, 자식아, 땡, 덩, 발차기, 발차기. 발짝이.. 발차기... 올라가라고 <웃음>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아니 이거 너 왔는데 좀 내버려 두고 저거 손으로 집어서 날라가면 안되니? 옘병 예, 안사라, 져 이거. 주주먹어어봐 이거. 주거 먹어봐. 야, 이거. 어지어지냐불붙거서 터지는 거아거야니 이거. 이거. 야, 어안 <웃음> <왜> 돼. <웃음> 어, 안 돼! 올라가라고 아 여기서 뭐하는거야 난 지금 야이기 애자식아 올라가 올라가라고 뒤질뻔 했다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군 다행이야 길만 들고 있었잖아요 뭐하긴요 아 이거 헷갈려 이거 아. 너 이, 여길로 가 여기는 개구리마저도 마법완드를 세 방씩이나 맞아야 되는 대단한 녀석들이지 애들 너무 쎄다 어머 어메 좋게 줬는데 저걸 저렇게 또 묵사발 내버린다고?